어, 급등을 하죠 2만 5천원대에서 7만 5천원대 까지 전 고점 라인 때였던 이 7만 9천원대를 한번 찍고 2년을 내리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 역사적 저점 부근에 있는 종 <목소리> 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영상은 제약바이오주 아 올해 저는 이제 요 종목에 한번 올인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어, 이 제약바이오주에 관련된 어, 뉴스들 몇 개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 먼저 맹모추던 바이오주 올해는 반등하나 그래서 글로벌 대역 시, 대형 신약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기대되는 성과가 기대되는 바이오 어, 알츠하이머 치료제 또 차세대 독감 백신, 코로나 백신, 그리고 파킨슨병 어뭐 요렇게 거의 뭐 보시면 이제 치매, 또 코로나, 독감 관련주들이 어 이렇게 어떤 성과가 기대된다는 요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네카네밤 어 네카네밤이 미국 시약품의어 신약 허가를 받았다는 요런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아주 뭐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고 또 삼성바이오로직 같은 기업들이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바가 움직이면 제약바이오주 같이 이제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이 흐름을 한번 요 삼바라든가 대형 제약주들 움직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관련된 뉴스 몇가지를 보시면 RPYO 한주간 19% 상승에서 헐헐 나는 코스닥 의약품 어 그래서 의약품 지수가 어 이렇게 좀 어, 순위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r p 바이오 휴원스, 옵투스 뭐 이런 종목들, 신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 의약품 내 시총 순위가 좀 올라갔다는 소식이 있었고, 제타, 제테마 이달 들어 7% 상승했으면 하면서 이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제약 지수가 제약 지수 5분의 1이 어 작년 한해에 50% 이상 급락을 했다는 이런 어 아주 안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또이어이 주식 시장에서는 어, 어 바닥권에 있는 많이 낙폭이 커커 크게 떨어지면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한번 좀 시, 지켜볼 필요가 있죠. 어, 그만큼 이제 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하락보다는 또 상승 쪽으로 또 흐름이 전개될 경우에 또어 높은 수익률을 줄 수도 있는 게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 제약 관련 주, 작년 또 재작년 2년간을 뭐 주구장창 하락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약 지수 구성 종목들 주가 상승률 순위를 보시면 케어젠, 휴메딕, 대한화일, ABL 3천당 거의 신고가를 쓰면서 이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요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 한국 BNC, n g m IQO, 뭐 프레지스티 바이오, 어 제일 바이오. 이런 종목의 이제 낙폭이 이제 크게 떨어지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여기 아래에 속해 있는 요런 종목군이 어 이제 아주 이제 어 바닥권까지 와 있는 종목들이죠. 그뭐 주식 시장에서 가장 좋은 호재는 뭐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악의 업종, 뭐 이런 최악의 종목들 아무도 거들 또안 봅니다. 지금 항상 뭐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해서 보는 종목 뻔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어, 보면 반도체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어, 기업들만 집중적으로 보지 뭐 요런 제약 관련주 또뭐 건설같이 이렇게 뭐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거나 제약바이오 2년 내내 내리막길이죠. 그래서 거의 거들떠도 안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 저는 이제 이런 종목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약주 어 현재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필터링된 이 종목들을 보시면 먼저 PBR 1배 이하입니다. 어 제약주 평균 pbr이 보통 이제 3배 수준대에 와있지만 와 이런 종목들은 이제 1배 이하면서 20년도 코로나 당시에 20년 3월이 제약주의 거의 저점이었죠. 어, 이 20년 3월보다도 낮은 어, 또는 이제 이때의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어, 이 제약주들을 한번 추려본 어, 이 표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pbr이 이제 어. 1배가 안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낮은 순에서 이제 높은 순으로 봤을 때 휴원스가 가장 낮습니다 이 중에 어 그리고 종근당 0.49배 그래서 0.5배가 안되는 종목이 두개고 그리고 이제 제일 빠마가 아주 뭐 두달만에 이제 어, 두배 가까이 상승을 했죠 8천원 대에서 이제 16000원 대까지 단기간에 치고 올라왔던 게 제일 빠마 입니다 예를 보시면 어, 실적이 이제 거의 안 찍히죠. 대부분 제약주 실적이 안 찍힙니다. 이걸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죠. 이 제약주는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 그리고 얼마만큼 많이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제약주 흐름이 어, 이제 어, 변화하는 종목이 이 제약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를 안 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더 저조합니다. 이런 제약주는 얼마나 많이 자기가 번 돈에서 많은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어, 이, 또, 제약주 흐름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일동제약 같은 경우, 뭐, 경구용 코로나 관련해서 아주 상당히 좋았죠. 어, 그리고, 한도기, 얘가 이제 오늘 3% 상승했습니다. 휴원스가 4%, 얘가 한도기가 이제 3% 상승했고, PBR 0.6배입니다. 휴원스나 한도기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찍히는 기업이죠. 그리고, 동아 ST, 어, 19배 수준, 얘가 17배 수준. 어, BC월드, 오리엔트, 얘네들은 이제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죠. 어 그리고 부채를 보시면 가장 낮은 놈은 제일바이오입니다 어, 3%대 그리고 제일 높은 놈은 IQO. 얘는 이제 화장품 관련된 제약주죠. 그리고 171% 1%의 어,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건 IQO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어 지금 0 5 수준대 요때 거래되고 있는 종목 대부분인데 2천억대 수준이죠. 그리고 녹십자홀딩스 7천억대. 동아 S T 5천억대. 그래서 홀딩스 지주사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PBR이 낮습니다. 그리고 어이 가장 이 시가총액이 낮은 놈 보시면 제일바이오 362억으로 이제 가장 낮은 수준대 있죠. 그리고 경남이 같이 이런 또 감기약 관련해서 어.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아서 3 0 0원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죠. 이 경남이 시가총액은 1000억이 안됩니다. 그래서 1000억이 안되는 기업이 IQ나 이런 b c 월드 오리엔트, 제일 경남이 이런 종목들이 1000억이 안되는 수준때까지 이제 떨어져 있는 모습이죠. 어 그럼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먼저 휴원스 글로벌입니다. 1월부터 작년 1월부터 뭐 계속 주구장창 하락만 했죠. 어,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주체를 보시면 이제 어, 외국인이 조금 입질을 하고 있고 아, 아무도 어, 관심이 없죠. 지금 기관 쪽에서는. 아 어, 그리고 어, 얘의 이 연봉 차트를 보시면 아, 이렇게 13년부터 15년 이때가 이제 그 제약 바이오즈들이 아, 아주 좋았었죠. 흐름이 15년도에. 2년을 주장창 상승만 했고 또 2년을 하락을 하고 1년 상승시키고 2년 하락하고 어, 좀 횡보를 했었죠 1년간 이 코로나 때 어, 20년 3월이었습니다 이때 어, 충격이 컸었죠 주식시장에 어, 이때 한 1년간 횡보하던 어, 휴원스가 어, 급등을 하죠 25,000원대에서 75,000원대까지 전고점라인때였던이 79,000원대를 한번 찍고 2년을 내리 하라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 역사적 저점 부근에 있는 종목이 휴원스 글로벌 입니다 다음은 종근당 홀딩스의 월봉 입니다 뭐 거래량은 뭐 천주가 안됩니다 뭐 이렇게 뭐 낮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매수매도가 쉽지가 않죠 얘도 그냥 월봉만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 모든 제약주들이 최고가를 찍었던 때죠 이때 15만원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어, 2년을, 어, 1년간 하락 그랬죠. 그리고 1년간 또 2년간 횡보했고, 2년을 또 상승시키면서, 어, 2019년부터 20년도, 이 코로나 당시 때까지만 해도, 어, 이게 8만원대에 거래됐던 종목이죠. 최저가가. 아, 어, 이 2만, 5만원 수준에서 15만원대까지 3배를 이제 2년간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년간 어, 하락하면서, 어, 지금 역사적 저점 부분에 와있죠. 아, 다음은 제일 빠마 홀딩스입니다. 야, 얘도 뭐, 저력이 있는 놈이죠. 7,000원대에 있었던 놈이, 어, 96,000원대까지, 어, 2년간, 어, 뭐, 10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었던 종목이죠. 그 뒤로 계속 얘 같은 경우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코로나 때의 최저점이 7,000원대 부근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언 이제 계속 추락하면서, 어, 지금 그 20년도에 코로나 당시 때이 8,000원대에서 반등을 하고 있죠. 하면서, 어, 지금 8,000원대에서, 어, 지금 9,000원 라인에서, 어, 지금 만, 8, 아, 만 8,000원대까지 거의 이제 두 배를 어, 상승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한독의, 어, 월봉의 모습입니다. 얘도 보시면 2년 상승, 그러면서 15년도, 어, 16년도에 최고가가 4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4만원대를 넘지 못하죠 계속 그러면서 또 무너지고 2년간 무너지고 1년간 상승하면서 또 4만원대까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2년간 하락하면서 역사적 저점부근에 와 있는 한이이 어 그리고 일봉으로 보시면 이제 10월부터 어 이런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아, 얘도 마찬가지죠. 2013년부터 2년간을 상승시키고, 1년 하락, 또 1년 상승, 2년 하락.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당시 20년도 3월에 저점을 한번 찍고, 그리고 1년간을 상승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있던 그 6만원 라인 때, 윗꼬리를 길게 달았던, 어, 요 라인에 살짝 못 미치는, 어, 5만 5천원까지 이제 상승을 시키고, 2년을 주구장창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을 보시면 역사적 저점 부근에 있는 라인에 와 있는 녹십자 홀딩스 다음은 BC 월드입니다 얘도 2015년도에 최고가 35,000원 라인대죠 이 라인을 넘지를 못합니다 계속 상승을 했지만 중간중간 그러면서 얘도 이제 20년도에 이제 무너졌죠 그러면서 2년 거의 이제 3년 가까이를 하락하면서 역사적 저점 부분까지 와 있는 bc 월드 다음은 제일바이오입니다. 이 코로나 당시 때에도 이 2천원대를 어, 유지했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어, 6천원대까지 한번 급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금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2천원대까지도 붕괴시키면서 어, 지금 1 천원대 수준까지 와 있는 제일바이오. 이렇게 오늘은 한번 제약주 몇개 종목 살펴봤습니다. 제약주 대동소이합니다. 흐름이 차트의 흐름이 어뭐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이런 박스권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 어 역사적 저점 부근에 와 있다는 것을 어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과연 이제 여기서 더 추락을 하면서 갈지 아니면 어 급반전을 하면서 반등을 이뤄낼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